The particular meaning or represents an idea, m a t i o r e Sajim? a i m Sajim! Actually, I graduated from art university, though so I had won some prizes at the contest too, but I'm not very successful in art business. I had been an English teacher since I was 35 and I started a career as a master since I was 30. Anyway, because I'm still an artist and I have collected nude models for art since 10 years ago. When I was in Suwambu, I renovated a warehouse next to the m a r j u r u to make a gallery, and after I moved to j h n g c h u n here, I made a gallery on the rooftop. I thought the roof would protect rain but it's built to the side. So all the works I preserved for 10 years got sucked and wound. They have all taken o p by the store. I came to the street market to prepare lunch. These stalls are what I made with garbages on the ground when I moved in here. They are socket breakers in Phelps. And I also make food for dogs in the village. This is the pork skin. Never chew but s o a l l o w food, so I literally love to let it have difficulty. side of Nakdonggang River Never c h o l either. Next time I think I'll get a raw pork skin. I thought the food was dropped. Looks for it a long time. I didn't put any seasoning as well as MSG. It's just boiled with water. But it likes the food very much. Why only man cannot eat food without MSG? l l a g e with the warm sunshine. I introduce you to a house that is the most beautiful I have ever seen in my life. and shabby houses makes me feel relaxed whereas there are rich houses too that makes you feel tense. also some houses make you get interested It's not a cafe but seems like cafe but there are a lot of machines on the wall I stepped on glasses, and they are broken. I have about one or two clients a day. If I want more money, I should work at night like auto massage shop to have more clients. But my body is ruined with that, clients who wouldn't get a proper massage either. Instead, for second job, I look through s t r e t papers a lot. I have attended a Beko Institute for two months, but... I ended up just deciding to endeavor and massage. I thought to make some friends at Beko Institute, but... I got to know not all the men of Gyeongsang-do province are active. Probably it's Busan that tough guys are leaving. In the evening, I teach English at an institute nearby. A particular meaning o represents r an idea. What is it? Sajin. Sajin. Sajin. s a j a i a i a i a i a i a i That has a particular meaning or p r e s e n t i o n idea? Particular. Um, 특별한. 특별한. 응. Um, 의미. 의미. 그리고. 또는. 또는. Uh 응. -huh. Um. Idea, 생각을. Idea, 생각을. Represents. Um. 나랑. 표현하는. 표현하는. 대표하는. 아. 응. Um. 대표하는 사진이나 형, 모양이나 색깔을 뭐라고 얘기해요? 상징 상징... 이 n 상징이지? 그럼 뭐야 이게 i 이 신발. u 지이지 e where y o 이 h a v 이 it. Symbol is you? What is it? What is it? a t is t a s t a t i t What t What w i w i a a t h t w h a w a 페스코. 자 세계 음식 박람회 음식 축제에 무엇을 준비할지 말해보자. 이거는 그 왜냐면 이게 만약게 피시, 얘가 피시인 수치를 모르는 거야 이게. 응? 네. 그러니까 아 그게 어떤 요리니 이런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그러면 와와이제 it l like? i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나와야 맞지. 멀질라이 like? 이는뭐 뜻이냐면 그게 어떠니 이런 뜻이거든. 그게 뭐니 어떤 거니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더즈 더즈 뉴클라이프 더즈의 더즈 뉴클라이트 이거는 어떻게 생겼니? 이런 거 이런 건데 어 이것도 많이 되는 건데 이거 하여 이게 그래도 좀 가비지 음 자, 아, 그래서 답은, 더 o 테 s it taste, taste salty? 짠, 짠이? 이건 아니고. 3번, how many t i 이건 아니고. Is this to cook fish and chips? 만들기 쉽니? 어, Is this to cook fish and, cook fish and chips? 이것도 말해될것 같기도 하고. What d o e 자, 그래서 답은 사실 2번이에요. 하고 니번이고자기 생긴 거나 뭐또 어떤 거니 그거는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문서지 알겠지? 네. 네. 자, 그다음에 자, 10을 봐. 시빌. 수지는 going to 김밥. 어. 수지는 왜 김밥을 만들려고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3번 수지가 이제 attend the 라고 하지. 그녀는 파트락 점심에 참가할 거야 이거잖아, 답이. 그렇지? 이게 아닌가 그러면? 음... 그위에또다읽어아야 되나 이거? 자 위에 보자 보자 uh, my American friend invited me to a p o l c k dinner next Friday. You know, you should food to share at the dinner. 이거 준비 해야 고 Why would you recommend a s u g e s t t e 어, w a b u i uh, i t is spicy and it is easy to carry. 여기 답이 여기 나오네 이것은 맵지 않고 그것은 이지 트케어이이렇나왔잖잖아운하하쉽쉽 그래서 얘 얘가 번어 5번? 그러니까 5번이지 답이 이지 스파 파이스 o 컴비 u 투 캐리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is 그러면, 11번을 했고 1번번이 h e will go. s h 잠깐만 위치 더 o So, I'm 어? S A N E S A N E s a 세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m m a m m a 이렇게 했다고? Which is the same company? 그렇죠. He has two sons. 자, 그는 두, 아들이 두명 있는데 and they work for the same company. 그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He has two sons. 그는 이걸, 이걸 연결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 He has two, He has two, 이사겠지이 계속 은이스이사람이잖아이거람 그럼 사치은이사안되이이사 사람은 때 사람은 유치는. 은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하고 동사가 나와야지 여기. 워크. 이크 그치. 이 사람은 이사람 폴더? 세인 커플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쯤에 보면 침고 19번 19번 뭐라고 했어요? 2 2콜콜 콜? 이렇게 타고 자 어. a 문법 자, New Zealanders are sometimes cold. 자, today, New Zealanders are sometimes cold. Too cold. Too c o l Too o l d Too o l d Too Too c o l Too cold. Too cold. Too cold. Too c e l d t o l d t New Zeal. Zealanders, New 어, 사람. 가끔. d 사람들은 s o m e t i m e s 뭐라고 불려? 피위. 피위수라고 불린다 이거지. 네. 그럼 북호를 불린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로 바꿔야돼 수동태로 바꿔야 되지. 수동태 형식이 뭐야? 이. PP, PPG, PP. 앞에 뭐뭐 뭐 들어가? 기동사가 들어가야지. 이게 수동태 공식이야 이거. 비독 비타 PP 이게 수동태 공식이야 이거. 응? 그럼 뭘 답이 뭐야? 얼? 어? 어. 응? 아 이거 이 PP를 넣어야지. 콜에 PP가 뭐야? 콜. 콜 그렇지. 콜. 렇지 앞에 비동사 나와 있잖아. 응? 비동사 나와 있지. 비동사가 뭐야, 여기? R. R.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20번. 22번. 자, 22번. n e 뭐라어했어질랜질랜질뉴질랜질랜질랜드 뉴질랜드 소사이 a n d 소사이어 e 이렇게 n 다고 e w Zealand. New Zealand. New z e a l a n 을 New l l a